팀의 운명을 건 다섯 남자들의 살떨리는 전쟁, 본선 4차전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 대장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16일 밤 방송될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메들리 팀 미션, 1라운드의 마지막 순서, 데스매치 진출 수호가 이끄는 징기스칸의 팀전 무대에 이어 2라운드 각팀 대장들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 대장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깨에 팀의 운명을 짊어진 대장들의 비장한 각오와 홀로 외로운 싸움을 나서는 대장을 향한 팀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부담감이라는 말로 심정을 대신한 뽕플릭스 대장 송민준은 있는 거다 보여드리고 팀원들한테 빨리 가서 안기고 싶다는 대장전의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줄곧 애처롭게 지켜보던 뽕플릭스 멤버들은 현장을 숨지게 만든 송민준의 무대에 결국 눈물을 터트리고 말았는데. 그동안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레전드를 만들어 온 송민준이 이번에도 마스터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것인지 궁금증이 높아집니다. 황민호의 고사리손 안마를 비롯해 팀원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출격한 미스터 플션디 대장 김용필은 어깨가 무겁다. 여기서도 내가 가장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꿀벌즈의 대장 박지현은 송도연의 필살 애교 응원가로 힘을 얻었습니다. 송도연은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당신이여 사랑해 지연 한 번만 이겨줘요 라는 재치만점 개사가 빛난 박지연 송리스트를 선보였습니다. 팀원들의 운명이 제 어깨에 걸려 있으니 무대에서 모든 걸다 토해내고 내려오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힌 박지연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 박지연의 놀라운 변신에 기대감이 무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팀의 막내이자 대장으로 출격하는 징기스칸 팀의 소년 가장 최수호는 형들의 극진한 보살핌에 가족들에게 위로받는 극낌이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출사표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승부를 뒤흔들기 위해 대담한 승부수를 띄운 21살 최수호의 무대는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뽕드림의 대장 안성훈은 지난 시즌 메들리 팀미션 탈락의 아픔을 겪은 경험자이기도 합니다. 며칠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못했다고 기억을 곱씹은 안성훈은 이런 마음 아픈 경험을 팀원들은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다른 각오를 전했습니다. 1라운드 중간 집계 1위를 이끈 안성훈이 계속 1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